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에게 몸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몸정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의견이 분분한 몸정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녀 사이에 육체적인 교류가 있었어야만 몸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교류일 뿐이고 내 상대의 스킬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는 정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단순한 육체적인 교류를 뛰어넘은 하나의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몸정도 사랑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육체적인 교류이냐 아니면 사랑의 한 부분이냐는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조금은 깊게 그리고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몸정에 대한 윤곽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몸정이 단순한 육체적인 교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상대방의 스킬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당시에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뿐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뿐이고 그냥 그 정도인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육체적 교류 자체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그 당시의 내 감정 때문이다 그 사람의 스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몸정도 하나의 사랑의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요 내가 몸정을 느끼고 있는 내 상대방의 스킬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스킬은 별로였던 사람인데 자꾸 생각나거든요 고로 내가 잠자리에서 느꼈던 만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건 분명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이 감정 자체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느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단순한 육체적인 교류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만났던 상대와 사랑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났던 상대가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몸정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교류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이구나 사랑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여자가 참 예뻐서 다가섰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여자 성격이 참 별로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예쁘기 때문에 여자의 성격을 참아주면서 둘의 관계를 이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여자가 남자를 막 대하게 되면 요 결국 남자는 어떤 시점에서 여자를 떠나가겠죠. 그리고 나면 남자가 받은 상처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안타깝게도 이번에 새로 만난 여자가 요 예전 여자에 비하면 정말 못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매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하지만 이 남자가 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단한 번도 예전에 예뻤던 그 여자를 떠올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한테 착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예전에 예뻤던 여자를 떠올리면서 이 여자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 느껴질 거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여자친구의 예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계속 식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식어가는 중에는요. 계속 예전 여자친구의 예쁜 얼굴이 더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 충돌이 생기더라도요. 난 착하고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예전에 그 예쁜 여자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를 착하게 그리고 편하게 해주는 이 여자가 참 좋기는 하지만 결국 나는 속물이라서 예쁜 여자가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여자친구와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남자는 지금 편하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는 여자와 예쁜 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남자가 예쁜 여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더 예쁜 여자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새롭게 만난 더 예쁜 여자는 요 심지어 마음씨까지도 착해서 요 나를 편안하게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요이 남자가 이전 여자를 생각할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적어도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를 대면할 때마다 예전 여자에 대한 예쁨을 그리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요 상대방에게 오만정이 떨어지면 몸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오만정이 떨어져도 상대방의 몸정이 생각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역시 이말 모두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몸정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몸정을 느꼈던 그 상대 이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남자가 처음에 만났던 여자는 분명히 예뻤어요. 하지만 성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보다 더 예쁘고 착한 사람을 만나면 요 예전 사람에 대한 오만정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이 생각조차 안 나겠죠. 그런데 처음에 만났던 예쁜 여자 이후에 내가 착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쁘지는 않다면요. 예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예쁨을 현재 여자친구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게 자꾸 그리워지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자꾸 예전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이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말은 참 예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요 우리 이기심에 잘 포장해서 사용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했잖아. 이 말들은 요 결국 내가 상대방을 아직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 상대방을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결국 몸정도 요 내가 내 상대방에게 느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필요가 없어지면 그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교류가 될 거고요. 내 마음속에서 아직 상대방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이 아직 그를 원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몸정, 사랑 이상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누구의 생각이 맞고 누구의 생각은 틀리다가 중요한 건 분명 아니에요. 다만 내가 갖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나는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몸정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